레벨4에서 노클립 현상을 통해 진입 가능한 행운 레벨 256 데모신은 버려진 기술시험 및 전시센터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은 잠겨있고 창문이 보이지만 매우 어두워 시야가 좁아지며 은은한 네오블루 조명과 예술적인 오브젝트들은 현대적인 실내 디자인을 잘 표현한 듯 보입니다. 데모신에는 다양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게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브랜드와 관련이 없는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보고된 프로그램들을 나열하자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희미한 노이즈 반전된 색상, 적외선, 윤곽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된 기록물 초기 3D작품의 기록물, 간단한 인터랙티브 게임 왜곡된 전자 신호음이 들리는 검은색의 빈 화면들을 볼수 있는데 이것들은 종종 대중매체를 모방하고 가끔 진부하거나 끝없이 반복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백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기록에는 방응자가 레벨 내에서 미쳐가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고 미시별 개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도 함께 찾을 수 있는데 방응자는 그것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의 뇌와 눈을 응시하는 것과 같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숨이 막힐 정도의 시선을 느껴 무거운 느낌이었다고 기록으로 남겨두었지만 미쳐가는 것과는 별개로 하늘의 정체를 깨달은 방명사는 데이터가 조각난 사진 한 장을 남긴 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하늘이 아니야. 그럼 전 여기까지.